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겨루입니다 오늘은 c 우에서 진짜 신기한 거 발견했습니다 자 고래사 어묵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못 들어보셨나요? 여기가 밀가루 안 넣고 어묵 만들기 로 되면 그니까 러 100% 어육으로 프리미엄 어묵탕 삶은 계란이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? 어육이 100% 되잖아요 제가 또 어묵 지금. 어묵도 눈이 <웃음> 제가 더 어묵도 좋아하거든요? 심지어 날이 추워요 이런 날에 딱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래사 어묵이 1963년도에 생겼대요 와 그리고 보시면 자연살, 생선살로 만든 100% 밀가루가 안 들어간다니까요?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, 탄소가 없다고 어 좋아요, 시작을 해볼게요 자 냉장보관이고요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돌려줘야 된다는데 1000W 기준이니까 가정용 750W로는 최소 200, 2분 30초 는 돌려야 된다는 계산이네요 그리고 뭐 특별한 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예요 가격이 3,500원이에요 사실 조금 있긴 한데 밀가루 없는 어묵에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이거 궁금한 게 뜯고 돌려야 되나? 불써 있잖아요 어디요? 이거는 그냥 뜨거운 물에 데이지 않게 표시선까지만 개봉하시고 오케이 사, 완전 살짝 열라는 거네 돌려서 올게요 잠시 후 오 진짜 뜨거워 오우 아어볼게요 어, 손으로 드실 거요와 국물이 그득그득 차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란도 하나가 다 들어있고 어묵도 있고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근데 어묵이 몇개 없... 음. 어, 이게... 나 그거 거 처음 봤어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지? 곤약 아닌가? 맞을걸요 어 곤약인 거 같고 이것도 어묵 어묵 이거 뭘까? 이것도 어묵인데 안에 뭐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 아래도 무! 음, 무도 있네 아니 근데 이것도 어묵이다 <웃음>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또 요런 제품은 국물이 최고죠? 아 건강한 맛이 나요 근데 맛있는 건강한 맛이 어묵부터 먹어볼게요 어 진짜 탱글탱글해 인스턴트 어묵치고 이정도면 탱글탱글한거지 그죠? 오와 진짜 맛있다 엄청 탱글거려요 소리 들리죠? 와입이와 짠득 짠득 짠득 와 이래서 고래서고래서 고래서 하는구나 드셔보세요 진짜 진짜 짠득 짠득 짠득 걸어요 소리 한번 마이크 대고 침을 냄는 건 아니죠 맛있죠 진짜 맛있죠 엄청 짠득 이 이상 신기하다 그러니까 되게 쫙쫙 쫙 이런 평소에 먹었던 어묵이랑 약간 다른 느오 어, 그냥 그냥 아예 달래 밀가루가 섞이니까 아무래도 평소 어묵은 좀 부드럽고 그런 식감인데 음. 그냥 편하게 씹히고 탱글거리는 느낌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탱글탱글 거린다고 해요 이건, 이건 뭐지? 다시 한 하트 모양으로 있어요 하쭈 곤약을 먹어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에 갔을 때 굉장히 어릴 때 이걸 먹었었는데 편의점에서 진짜 진짜 진짜,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에 꽂히면 원툴로 가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동안 이걸 계속 사 먹었던 기억이 나네 어. 음 이거는 근데 그냥 고약 그냥, 그냥 맛있는 고약이랄까? 너 다음 어묵 와 근데 이게 진짜 탱글해 카메라로 느껴지나 모르겠네 많이 드세요 와와 우와 진짜 맛있다 어 먹어봐요 와 이게 어묵이었나? 그래서 내가 먹었던 건 뭐지? 이게 어육 100%의 어묵인가? 그딱 먹으면 이제 그 그린 초록색 이거 뭔지 알아요? 네 오? 아... 미미! 진짜 미미예요 와... 나도 내 이거 좋아 같냐? 이게 이놈이 뭐더라? 치쿠아? 치쿠마? 얘도 동그랗게 구멍 뚫려있죠? <웃음> 와... 기본적으로 모든 안무이다 탱글탱글해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자 이거 드릴게요 괜찮죠? 맛있죠? 진짜 탱글거려요. 어. 엄청 맛있는 거 먹으면 침 나오느라 여기 뒤에 아픈 거잖아요. 진짜. 진짜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지만 가지가지 하시네요. <웃음> 바로 다음 어묵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. 사실 제일 기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뒀어요 이거 약간 좀 비주얼이 안에 뭐가 나올 것 같고 그냥 어묵이 아니, 고별한게 나올 것 같아요. 먹어볼게요. 음, 그냥 어묵이었네? 오, 약간 매콤해. 오, 약간 매콤하고. 채소가 들었고. 박 응, 당면이 들었고요. 오, 이거는 약간 알싸한 그런 약간 느낌이 나는 어묵이에요. 그리고 이거, 이 역시도 굉장히 탱글거려요. 와. 그래서뭐 본점 옆으로 이사가야 돼. 아침마다 남들 이제 뭐, 바게트 이런 거 먹고. 샌드위치 먹을 때 나는 고래서 먹을. 거의 본점이 어디 있는데? 몰라요. <웃음> 먹어봐요. 진짜 맛있죠. 매워요. 아, 맵다고? 저요, 제가 대답을 줄게요. 그 정도라고? 진짜 맵집이가 우리 촬영장인. 그 정도 아니에요, 여러분들. 매운맛이 살짝 나다 많은구만. 아니 내가 진짜 대표적인 공인 맵찔인 챌린저 맵찔인데 내가 이 정도면 매운 것보다 고추 향이 너무 많이 난다 어 고추 향이 확 나긴 해요 안에 고추를 다져 넣었나? 뭐. 그냥 어묵이 다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구성이 좀 부실해서 에? 했는데 3,500원? 먹어볼 만한 것 같아 딴 것보다 계란이 제일 지금 너무 기대돼 <웃음>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안에 반숙일까 완숙일까? 반숙이지 않아 근데 이, 완숙일지도 몰라 완숙이면 살짝 살짝 마음이 심각? 아플 것 같아 근데 반숙을 만들기 힘들었겠다 에 완수 완수 완수 너무 완벽한 완수 완수 완수 완수 응. 아왜 그걸 풀어요 그럼 왜 넣어요 아 빠뜨렸어요 여기 위에 보여주려다가 이거 하나 이미 보여주고 지금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욕, 인간의 욕심이 끝이없다니까 뭐, 먹어볼게요 가이 카메라 우리 먹을라고 먹어볼게요 음와 진짜다 와 결혼님 너무 그냥 어묵을 너무 좋아해서 저런 반응이 나 와! 니 이거 또 제가 먹을게요 어묵이 아니고 그럼 계란이잖아 끝난 다네 <웃음> <웃음> 드셔보십시오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건 진짜 와 충격적인 맛인데? 맛있다고요? 맛있죠? 진짜 맛있죠? 아니 완숙이어서 오히려 더 뭐라 될까? 국물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국물이 잘 배어있네 안에 편의점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미싸도 요렇게 만들어야 돼 다시마를 먹는 않는데 남겨놓기 싫으니까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이에요. 일단은 뭔가 평가를 하고 그런 걸 앞서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. 그동안 패션 리뷰를 꽤 하면서 최고 아니었나? 고래사 프리미엄 어묵. 특이사항으로는 밀가루가 안 들어가서 100% 어육이었다. 그래서 먹을 때 정말 탱글탱글하고 정말 어묵 향이 좋았어요. 어묵 싫어하시는 분들도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하고요. 사실 이건 총평을 하고 뭐그러게 사실 맛없는 걸 찍을 때뭐 평가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. 총평은 제가 아까 한 표현을 빌리자면 고래서 어묵. 본점 옆으로 이사가고 싶다 뭐. 아니 인스턴트도 이렇게 맛있으면 본점에서 사서 직접 거기서 까먹으면 뭐 얼마나 맛있을거야 별점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별을 다 따다 드려도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? 의미가 있는 건이 맛이요 사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언젠가 제가 꼭 한번 찾아가는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꼭 한번씩 사드셔보세요 3,500원 비싼 가격이지만 아깝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